자, 도난드는 다이어트의 근본은 이 오기체질론에 있다. 이거 안 가르쳐 줬나, 좀. 맛배기는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자. <웃음> 그 오기체질은 한의사들이면 그래야지, 뭐. 여사들이나 한의사들아야지 뭐. 일반사람이 말고 불이 뭐 있노, 뭐. <웃음> 자, 오기 체질로를 근본으로 해서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상시한 거는 너무 길어서 못하니까. 자, 오늘은 돈안 드는 다이어트 법칙에서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에 다이어트 단계는 이게예요 다이어트를, 올바른 다이어트, 누구 말 따나,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단계, 1단계 몸을 만드는 단계예요 1단계를 몸을 만드는 단계인데 이것의 이유는 요요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에이? 다이어트를 했다 손치더라도 요요 단계를 없애는 단계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자, 2단계에 들어가 2단계의 강의는 일단 기본적인 살빼기 단계다. 체중 감량이지. 살빼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체중 감량이다. 순간적으로 체중은 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어떤데 보고는 아가씨들이 몸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죠. 그건 100% 다이어트 실패다. 살이 이만 찐살들은 100% 실패다. 뭐, 나이가 들어갖고 나이살을 먹은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은 100% 실패다. 자, 세 번째는, 부위 다이어트다, 부위. 사람이 보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한쪽에 살이 빠지면 전부 다 살이 빠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얼굴에 만쏙 빠지고 어떤 데는 배만 빠지고 어떤 데는 힙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어깨만 빠지고 그럴 때살 보게 됐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부 사람 막 앞이 이런 사람 막 이게 이런 사람도 다리가 이런 사람도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이 부위 v 다이어트에 부위 v 살빼기예요 v. 이거는 비만 부위 비만 부위를 살 빼는 거예요 비만 부위를 살 빼는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되게 되면 게되네 번째 단계는 체형관리 다이어트가 있다 이 단계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쩌게 되면 식생활에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식을 하지 않고 많은 약을 먹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살안 된다 이거는 마치도 도 없이 먹어도 이래놓고 아마 마음대로 먹어봐 그러면 그 습성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체중 늘어도 그렇게 안 늘어요 나이에 따라서 딱, 딱 단계별로 늘어요 나이가 나이가 딱 들게 되면 우리가 65kg라고 딱 한다면 어느 날 가게 되면 70kg가 딱 됐어요 그거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한 75kg 돼 갖고 또 항상 유지하는 거야 그것도 조금 가다가 80kg 딱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유지가 안 되면 무조건 병이 있는 거야. 이것이 단계별로 착착 하다가 살이 빠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병이 온 거야. 그럼 이제 죽을 때 100살이 면았을 100kg 되겠네, 그러면. 아, 그때는 못 먹잖아. 나이가 들어서 못 먹잖아. 못 먹는데, 그거는 병을 안고 다 했는데, 기능이 저하되가지고는 먹지를 못 한다, 실제적으로는. 먹 정상이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나이살이라는 거요. 나이 살에는 이 단계별로 착착, 남자하고 여자 차이가 있지만은, 단계별로 자꾸 늘어. 그럼 지금보다 나이 먹으면 더 진단 얘기잖아요. 예? 지금보다 나이 먹으면 아 정상적으로 가면, 생각 안 하면 더 찌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뺄 수가 있어. 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전체 다 같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살 절대 안 줘. 얼굴이 이런 사람 얼굴에만 계속 오르지. 그리고 가슴이 큰 사람은 가슴만 크고 막 힙음만, 힙음만 커서 힙음만 크고, 이 똥배만 놓으면 이 똥배만 놓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장기 부위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을 체형관리할그 뒤부터는 찌는 쪽에 살이 찌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지간하게 보게 되면 살이 많이 쪄도 골고루 살이 찐 사람들은 보기는 살이 안찐것 같은 면에서도 체중이 많이 나가. 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있으면 막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체중이 별로 많이 없어. 그렇지만 보기에는 막 이렇게 찍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뭐 한쪽에만 찍가 있으니까. 그럼 누구말더라 상체는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하체가 부실한 사람도 있지. 자,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 하기 전에 이거는 체중 감량은 병원에 가게 되면 마 이거 한두달 만에 맡다양물뭐마두달 만에 한 백이 되분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라.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부위별 이 관리를 못 하면 계속 줄만 갖다 놓고 하게 되면 온몸이 다빠지뿐는 거야. 동시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살이 안찐 데는 더 많이 빠지고 살찐 데는 천히 빠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살찐 데를 뺄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노 사람이 병드는 거지 그골 병드는 거야 그것이 바로 골병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기 이전에 계속 이약 먹고 살찔 수는 없잖아 우리가 묵는 것만큼 아까 그 논리에서 내가 묵는 것만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굶고 있어야 돼 아침도 안 묵고 저심도안 묵고 저녁도 안 묵고 그래갖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요현살반 1단계, 1단계, 돈안 드는 다이어트만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뿌리고, 저것만 잘하면, 이거 빼뿌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없애뿌고, 1단계 하고,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어. 이것이 오기체질의 완벽한 논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 보급이 되 되면 다이어트 하는데 답이 없지, 그지? 장사가 안 돼갖고 또 문제 수도 있어. 지가 <웃음> 오면 더 빼주고, 지가 오면 빼주고, 우리가 무조건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이것이 비만으로 가는 거하고는 개념상으로 달라요. 이. 자, 덩치가 큰 사람은 살이 좀 많이 찌야 되잖아. 덩치가 작은 사람은 작게 찌야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유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식습관을 우리는 완벽하게 개선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를 우리는 완벽하게 해독을 해야 돼요 인체의 원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이론도 없이 여러분들은 뭐 고기 많이 묵돼갖고살 많이 찌고 고기 안묵돼갖고살안 찌고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까 지게 소장에서 우리 영양분을 흡수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요. 몸속에 모자라는 것을 착착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비방이 모자라면 지방을 빨아들일 것이고, 많이 빨아들일 것이고, 탄소화물 하면 탄소화물만빨아들이다 말이야. 그런데 필요 없다면 어떻게 전부 다 대변으로 내가 보내는 거야. 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가라는 거야. 다 찾는데 뭘 우리가 자꾸, 그, 그지? 그러면 안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기계는 정말로 중요한 거야. 얼마나 민감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습관만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작게 먹고 자주 먹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장기들이 있어요 장기 여러분들이 내가 행한 행동을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하고 있듯이 장기도 똑같은 원리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되지? 자, 그러면 예를 한 대로 보자. 아침에, 아침을 몇시 먹어요? 7시 50분. 몇 시? 몇 시? 몇 시? 시? 시? 시? 이거 다 먹고 아침 먹어요왜 아침을 먹어 자,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논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계가 딱 있다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침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겠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자 네. 그거는 헛소리다, 이말이생각 해봐. 점심, 점심 많이 먹고 점심 무은게 바로 그 에너지도 돌아오나? 절대 아니다, 이이 몸속에. 자, 우리 몸은, 몸은 음, 음식으로 칼로리가 음식으로 칼로리가 확 섭취가 되면 임시 저장을 하는거예요 몸속에서 피층에 저장하든지 상자 주변에 저장하든지 저장을 해 놓는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남으면 남으면 어떻게 되겠노 지방. 이 지방층으로 보내게 되는거예요 피질에 모자라면 어떻게 모자라면 집방은 보낼 거 없잖아. 그럼 너그부분밥 나는 열심히 운동해 보면 되는 거야. 고민만 해갖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먹었던 음식 칼로리를 이 임시시장 하는 양만 줄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임시시장 해놓은 이 양만 줄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점심 먹기 바로 2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게 되면 딱 하루가 24시간 걸리는 거야, 24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식을 한다고 할 때, 최소한으로 단식은 어떻게, 이것을 빼락 하면, 뭐, 18시간 해야 된다 해서, 뭐,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이것은 하루가 걸리는 거야. 왜냐면, 그 한, 열, 한, 대여 시간부터 스물 네 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피층에 보관하고 있는 시간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우리 밤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것이 우리는 6시다그시 이것은 9시1 2시1 5시1거시 13시, 1시 13시, 1시 13시, 1 2시1 5시 13시, 1 8시그3이 13시, 13시, 13시, 어, 13시, 13시, 13시, 13시, 1시1시 13시, 24시, 어, 여기 24시. 여기는? 21시. 21시. 음, 요렇게 되어 있다. 그치?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간이, 장기도, 장기도, 인간이 활동을 작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 만족면 그것이 바로 잘 때, 자는 시간이라는 거요 자는 시간. 장기의 기능이, 자는 시간을 기준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보자 자, 이 시간에서 우리가 잠을 갔다가,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은 보통 어제가 10시? 9시? 12시? 12시? 12시? 새벽 2시? 새벽 응? 2시? 자, 그러면 12시에서 막 이금만이 잔다. 이래 보자. 아 그러면 2시 자갖고 4시간이면 4시간씩 자고 버티나 네. 그럼 거짓말이 낮에 졸겠지 안졸어요안 졸으면 뭐지 보통 저도 2시 이렇게 자고 5시 때문에 <웃음> 그러니까 말랐지 하루에 세시간밖에안 잔다 말이가 4시간씩 그래서 말랐잖아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응. 자 그러면 저녁밥을 그래 저녁밥은 언제 먹노 저녁은 1달 음, 9시 자 그러면 이정도 시점 먹는다 가자 이. 자이 저녁 아침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12시간이 소모되는 거야 그죠? 12시간이 소모되지 저녁먹은 것이 내일 아침까지 먹으면 12시간 소모된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할까? 몸은 어떻게 생각할까? 12시 뒤 후에 밥이 올 것이다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 는 장기는 어떻게 할까? 12시까지, 어, 유지,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칼로리를 흡수하는 거야. 음, 거야. 몸속 임시 저장해 놓는 거야. 음. 안 그러나, 뭐, 많이 있는데. 자주, 자주 먹는 게 아니지. <웃음> <웃음> 자주 먹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체질을 딱 만들 때는 무조건 이제부터 딱한두 달만 딱 해봐요. <웃음> 체중이 그냥 팍 줄어진다 <웃음> 자 저녁을 <웃음> 10시에 먹는다 저녁을요? <웃음> 아 먹어봐 이 시간동안 만 먹어봐 <웃음> 10시에? 저녁 10시에 먹고 아침을 우리는 5시에 먹는다 <웃음> 잘돼 <웃음> 그러니깐 살 찌는 수밖에 없지 똥배 노고 아침 5시요? 그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웃음> <웃음> 아니면 6시에 멀 6시까지도 6시가날것 같아요 어 그렇게 처음에는 이것을 과급하게 줄이는 거야 낮에는 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밥은 안 먹다 하더라도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기는 운동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 지금은 내가 축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 먹는 거라도 어차피 12시간에 토오를 외식 못해서 사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가? 무슨 12시간 차이고, 밤 10시부터 이 5시까지니까 6시간 밖에 차이 없지? 8시간, 6시간. 6시간, 밥하라고 6시. 일어나가지고, 씨바쁘 먼저 먹고. 하루에 죽기만요. 아니, 낮에는 마음대로 뭘안 하나. 나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밤 12시도 먹고, 1시도 먹고, 2시도 먹고. 봐봐, 마. 나는, 나는 그런데 단 지키는 거는 뭐까이 시간에 나는 뭐든지 먹는다. 뭐든지 먹는다는 거야. 자 어쨌든 뭐 밤에 자도 자도 뭐 야는 무조건 자기 엄마나 배꼽 우리가 배꼽 시계라 했잖아요, 그죠? 배꼽은 엄마는 정확한지 모른다 이말 그러면 이 다섯 시에 먹으뭐 야는 다섯 시 무조건 먹으니 어떻게 되겠나? 다섯 시 이후까지 칼로리는 필요 없는 거야, 몸 속에서. 임시 지장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먹었다, 해갖고. 음. 그치,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할 때는 10시에 먹으라는 거다. 10시에 딱 먹고, 거지는안 먹더라도 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무조건 밥을 먹는 거야. 그 우리 다이어트 할때 되면 6시, 밤 6시 이후에 먹지 마라. 그 전에 먹으라. 해야지. 그거는, 그거 그거는 숨거짓말이잖안 하나, 그래. 그리고 살찌고 오면 또살 빼준다, 이 말이야. 양무 갖고 살 빼주지. 아 다이어트는 우리 음식 먹는건데 아 약먹고 살 빼고 말라고 먹나 그 굶지 계속 굶으면 되지 그렇게 못 굶으니까 또살 빼고 말라고 그짓 하는 말돈 줘가면서 일단 처음에는 한 해봐 네, 양이 규칙적으로 필요없다 이렇게 아, 기만 아, 먹으면 돼 먹으면 아, 마야먹고 작게먹고할 필요없어 내 있는대로 먹어 그냥 <웃음> 네. 저게 꼭열시어야 하고, 다섯 시야 되는 원리가 있나요? 이것이, 요, 때딱 먹고 나면, 계속 유지되게 되면, 음식은 근데... 어떻게, 몸은 여기서 요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양만 몸속에서 임시지장한다, 임시지장. 요것이 음... 딱한 달, 많게는 두달 정도 가면, 딱 그것밖에 내 몸속에서 저장 안 한다, 는 그때부터. 그 나머지 시간은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장기가 임시 저장을 할 필요가 없이 뭐 갖고 남는가 포도당부터 먼저 소화시키고 소화시키고 그대로 내보내는 게 임시 저장을 안 한다는 거지. 저 시기는 한 달이나 두달 동안 은 장기를 교육시키는 거요 그렇게 <웃음> 장, 장기를 습관화 시키는 거야 습관화. <웃음> 근데 밤에는 그렇지만 낮에는 또 다르잖아요. 낮에는 맘달묵어도 된다 했기네해시금어도 경계 없다 했기는 임시 저장 안. 장기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임시 치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모자라면 배고프다 이말 그럼 더 먹으면 돼.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음. 한시나두시돼 가지고 음. 뭐든지 과자든지 그 먹으면 음. 그러면 어때요? 밤 1시? 네. 밤 1시. 네. 밤 1시에 이거 말라 고 먹는데. 우리 아들은 그때 오면은 음. 뭐든지 있으면 먹어야 돼. 아, 그거는 스트레스니까 관계 없다. 아니야. 근데 살안 빼돼. 그러니까 걱정하면 된다. <웃음> 장이안 좋기는 자꾸 배가 고프니까, 에너지 많이 쓰니까, 그거 하지. 열 시에 먹고요. 어. 그 사람에 일곱 시까지 자. 응. 음. 그러저장되 있어. 저, 저장 있어. 일곱 시까지 저장한다, 얘가. 아, 그러니까 시장. 이것을 줄여야 된다, 이거 자꾸. 시간을 이것을 자꾸, 시장. 처음에는 못줄이 자꾸 줄이야. 요만큼만. 자, 예를 들면 요만큼만 칼로리를 비상 축적하는 거야. 이. 지금은 보면 어떻게. 아침에 못었다안 무었다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보고 아침 12시에 먹는다 그러면 여, 여, 여서부터 여 이까지 어떻게 해? 에너지를 축축하는 거야 축축하고 낮에 움직이도 별로 안해또 먹어 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이만큼 흡수해 놨다가 요만큼은 쓰고 이? 이 나머지는 또 축축하는 거야 갖다 붙여서 살이 팍팍 <웃음>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살 찌고 싶은 사람은 살 찌고 싶으면 밥을 짓대 아침밥을 안 먹는 게 기본이다. 그럼 막그 운동도 안 하고 막 그냥 대충 먹고 막 그러면 무조건 살찌게 되어 있다. 잠만푹자고 아무 때나 잡 피자, 떡볶이 이런 거안 먹어도 돼요? 아 그런 거 상관없다. 이게 먹고 자시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여기네. 그 저장한 시간만 짧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변으로 다 나오는 거야. 칼로리는 전부 다 대변으로 다 나오는 거야. 오못아가 <웃음> <웃음> 아니. 그 <웃음> 아, 그렇다 개 갖고. 내나 지금 욕만 먹는데 이만큼 또몰라 먹기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양도 어떻게 되면 나중에 요요 할 때는 이 양이 자꾸 커지면 위가 커지면 양이 자꾸 필요할 까이요 먹으면 더살 찌게 돼. 있거든이 양을 줄여야지. 그렇죠. 줄여야 된다 똑같이 생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 가잖아 사람 뭐 기억하는 거. 라고 얼굴 아니,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다음 그런데 다음에 설명해 주겠지만은 무조건 이 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 에너지를 축적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것을 우리는 줄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너무 굶는 거,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 하는 거는 우리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가 어. 내가 굶었다. 그러면 이금저장한다이 말이야 저거 스스로 어, 저장한다이야그거다 뭐 하면 그렇게 일정하게 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빠뜨리지 말고 이것이 양을 무조건 말무하는게 아니고 네. 묵는 데서 지금 먹는 데서 최소한 도 다이어트 한다면 양을 오버하지 말아야 될까 아이가 작게 먹어야지 그걸까다부 이만큼 더 그치, 먹으면 안되지 그래갖고 이거 여기서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요 이 시간만 정하면 분명히 두달 뒤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지간하면 좀살 많이 찐 사람은 는거 말고 그냥 없는 뭐 밥을 먹을 했죠. 싶어 갖고 침샘이 놓아야 운동을 할까 이거. 아 시에 일어나서 밥부터 조금 먼저 먹고, 그러니까 밥을 해야 돼. 해야 돼. 그렇지. 알게 알게 그 그래. 그래. 내가 게그 내가 밥한 먹고 한한한밥 해줘. 시간도 없고, 그럼. 뭐요 빠져 밥이 안. 그래 이렇일 나가지고 내가 먼저 밥 먹고 밥 준비 다 해주고 내만 내만 먹어 안 되면 빵이라도 갖다 놔놓고 먹어. 빵이라도 먹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다이어트 이것이 내 체질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먹은 거 전부 다 우리 몸 속에 저장한다. 이거 웃기는 소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말도 되나? 이 지금 보통 70, 7, 80%는 전부 다 똥이에요, 똥. 아, 그럼. 내 이거 공기다할거라기는 근데 다해놨어 옛날에. 내 카페 에 오게 되면 내가 도란드는 다이어트 내가 해놨 나다가기인거예 자,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지키면 절대 요요 절대로 안 온다. 이네 단계만 거치면 요요 나는 것은 절대로 없다. 음, 어, <웃음> 자, 이래 갖고 이 시간만 딱지키가 그래 갖고 딱두 달만 지켜봐. 진짜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그런데 내가 묻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곤란하고, ,이? 그럼 위를 자꾸 키우게 되면 자꾸 이 포만감이 없어 갖고 다른 게 자꾸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 그렇게 양을 딱딱 줄이 그뭐고 양을 딱 줄여야 돼. 한번 늘어난 게 그렇게 쉽게 잘 줄지는 않지만 그것이 한두 달만 가면 자기 몸속에서 딱 적응을 하게 돼 있어. 그럼 돈도 한번도안 드잖아. 그럼 일찍 일어나서 좋죠. 자, 성공하는 사람의 우리 법칙이 뭐랬노?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안 먹고 자면 안 돼요. 아, 먹고 자면 어게되노 그만. 잠 이렇게. 이렇게 안 먹고 자냐. 내가 그할 때는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1 0 시에 먹고 잘 수가 없어 새벽 한시두 시까지 잘 수가 없어. 이제 새벽 다섯 시 후에요. 분명히 시간을 딱 줄이는데, 그것만 딱 지키면요, 음. 절대로 내가 우리가 요요 현상을 음. 막을 수 있다. 12시에 뭐. 기존에 살을 쫙 네, 빼는 건약물로 네, 네, 치료했는데 네. 약물 갖고 쭉 빼. 동물마찬가지요 동물들, 동물들 네, 자기가 네. 먹은 것만큼 딱 해갖고 안 하잖아. 그 사람들 계속 묻는게 아니고 호랑이도 봐봐요. 호랑이도 오, 딱, 오, 딱 오, 먹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손딱 나쁜 다 계속 안묻는다고양이 아직 뭐좀 이상해요? 아니, 가 스트레스 받았을 그런 <웃음> 아니야? 그게 중성화 수술하네요 남생님은? 음, 음, 중성화 수술마리 중에 한7리 중에 2리중불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면 살이 날씬해지고 많이 받으면 날씬해지고 적당히 받으면 스트레스 살이 되는 거야 그것이 다른걸로 충족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스트레스가 바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기대면 먹는 거 이런 것을 충족하는 게 아니야 자꾸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그멸 받으면 계속 이 시부 돌리잖아 그지 <웃음> 욕하는 곳에 이빨을 잡 까져 잡고 시부 돌리는 거야 <웃음> 응. 그렇게 고 내가 지금 봐봐요 나도 뭐옛 날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쫙 올라갔지만 은 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다 막주는대로 먹고 뭐고 뭐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한밤 쪽에도 먹고 그러나 단지 내 지키는 거야 이 다시 여시에는 무조건 먹는 것었다 그것이 내가 한 18년 됐으니까. 1 8도 넘었지. 무조건 그것만 묻는 아침반은 무조건 묻는 게야 일찍 와. 안 되면 정물거 없으면 물이라도 묻는 거야. 배 채우는 거야. 그런데 음,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아침에 먹을 때 제대로 드신다니까. 아침에 먹을 때 제대로 드신다니까. 아침에 먹어야 또. 음, 음. 그거는 나는 어제 5시라 밥은 안주게물 거니까. 음. 아침에 먹고, 나는 간식 먹고. 그러면 또 주, 아침은 또 아침대로 또 먹는 거야. 그리고 점심 먹고, 점심도 중간에 또 먹고, 저녁은 저녁 때는 먹고, 또 한밤중에 또한밤중 네. 먹고, 그렇게 나는 막한 다섯시, 다섯 분 정도는 먹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침에 무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일어나는 시간이 아무리 막 다시 여시든 어지간하면 달란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때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체력까지 지금 나도 보통 우리 집도 그렇지만 나도 나이가 만만찮잖아 그제 자 생각해봐요 아 한갑진갑 다 지내갖고 여서가 하루종일 강의할 사람 몇명 되겠노 내가 뭐 교수들 봐도 그렇다 내가 또 하면 열받으면 엄매또열려나 그제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딱 그거 한개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다 5시에 일어나서 먹는 거. 다이어트는 굶는게 아니고, 무조건 먹는 거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는 먹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다이어트를 살 빼기로 생각하면, 이는 저는 뭐사쿠라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야식을 많이 먹고요. 아침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찌는 거야.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응. 걔들이 자꾸 이렇게 는 거야 아들 그러면 저녁에 시커먹고 아침에 내가 눈 비비고 안 먹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점심 시커먹고 그렇게 살이 이렇게 찌잖아 그런데 커가는 아이들은 좀찌도 괜찮아요 그럼 또쑥 크면서 쑥까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장기가 딱 멈췄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되지 음.